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. 오늘은 캡컷 2.3 버전 업데이트 상항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제가 지난 시간에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15분 렌더링 제한이 없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렌더링 제한 시간 상관없이 더긴 영상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고요. 두 번째는 자동 자막 기능입니다. 텍스트 들어가셔서 자동 캡션 보이시죠? 자동 캡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리지널 사운드 계속 클릭하시면 자동 캡션이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 없지만 생성된 걸 보시면 영어 자막이더라고요 한글 발음과 비슷한 영어 자막입니다 예를 들면 영상에서 와 라는게 나오면 그 소리와 비슷한 영어 자막인 왓 이런식으로 자막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한글 자동 자막은 세세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 다음 업데이트 때 보완이 될걸 기대해 보겠습니다. 세 번째는 템플릿에 댓글을 달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. 템플릿을 들어가셔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해 볼게요. 그럼 여기 댓글창 보이시죠? 이걸 클릭해 줍니다. 그럼 여기서 댓글을 다 실수도 있고요 피드백이라든지 응원댓글 고마움의 댓글 이런거 다할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사항 세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15분 렌더링 제한이 없어진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캡컷으로 편집할 때 15분 제한 맞춘다고 힘들었는데 그럴 일 없어서 좋고요그외 자동자막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보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무료 어플이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캡컷이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기분이 좋고요. 덩달아 모바일 어플 자체도 이제 점점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편집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원하시는 영상 또는 피드백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